안녕하세요. 신국입니다 여러분, 오늘은요. 고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죠?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달고나 게임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준비물은 당연히 요 설탕하고 소다겠죠? 그 밑에 깔요테프로 시트. 달고나 국자를 또 사왔습니다. 모양이 뭐 천사, 별, 하트. 우산이 없어요, 우산. 진짜 제가 방산시장을 몇 군데를 진짜 다 돌아다녔어요, 트립하는 곳을. 우산은 다나없대요 그럼 빠르게 일단 만들어 볼게요. 얼마나 해야 되지? 두 숟갈? 더 해야 되나요? 오케이. 여러분 불은 조심하셔야 돼요. 최대한 약불, 약불에서 이제 시작을 해줍니다. 또그 오징어 게임 하면서, 하, 내가 참가를 하면은 어땠을까? 아, 그 패싸움 날 때, 밤에 이제, 난 그때, 어, 그때 아마 큰일 나지 않았을까? 오, 구리가 막 달궈지기 시작했어. 겉에만 타니까 안쪽으로 한번 해볼게 물음기도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뭘로 할까 하다가 그 타르트지 만드는 그팬 밑에 바닥 가져왔어요. 오징어 게임 말고 다 그거 보고 이제 백스피릿을 백 보는데 와, 그건 진짜 술 없으면 안 되겠다. 1화를 낮에 봤거든요.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친 줄 알았어요, 진짜. 내가 진짜 이 시간부터 술을 먹으면 진짜 사람이 아닐 텐데 계속 보면은 술이 또 땡기고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꺼버렸습니다 소다를 넣 소다를 넣고 불에서 살짝 떼고 막 섞어주세요 오 이씨 시즌! 오 이씨 시즌! 뭐야? 맞아요 이거? 아, 소다가 너무 안 들어갔나봐요. 빨리 2차 시도를 해봐야겠어요. 이번엔 설탕을 조금만 넣고 달고나 세트 비싸게 팔긴 하더라고요. 역시 이래서 뭐든지 미리 사놔야 돼. 마스크 값또 올리고 주식 도 올리고 네. 또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치! 그치! 요거지! 요거지! 아니 왜? 왜? 왜? 왜있지 왜 아니 바삭하긴 한데 엄청 진덕해요요거락이에요 그냥. 나 진짜 이번에도 만약에 실패하면 은나안에 응. 식사에다 뿌려봅시다. 뭐 하는 거죠 지금? 이 밤에? 아 이것도 빡 때려. 잠깐만. 하나 둘 셋! 근데 이번에는 안 건드려 볼게요. 그래, 이 크림색이야. 그래, 이거라고. 오, 이제 된, 된것 같아요. 내가 원하던 색이야. 그래. 이제 설탕 좀 뿌리고. 우! 그래, 이제 됐네. 빨리. 아이씨, 나가. 된거 맞죠? 그래, 이제 집도를 해보는 겁니다, 여러분. 메스! 이거 많이 제가 찍어 놔가지고. 아니, 바늘이 약해. 아, 나 살았네. 그래, 이게 달고나지. 요거는 바삭한 소리가 나는데 찐덕거려요. 손으로 이렇게 하면 딸려 올라오거든요. 근데 얘는 딸려오긴 하는데 덜 찐덕거려요. 지금 제가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멘탈이 반쯤 나왔거든요. 주작을 쳐보자 예. 이렇게 붙어있었 하고 아니 깨트리려니까더안 되는데요? 나 지금 멘붕 왔어! 나, 내 계획은 제가 실수로 깨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총 맞는 그게 약간 그걸 늘려고 했거든요, 장면을? 자, 뽀각이 됐어요. 그리고 내가 여기 보고 덜덜 떠는 거야. 편재자님 죄송해요. <웃음> 죄송합니이 <웃음> 영상이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, 마무리를 해볼까요, 여러분?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 게임을 해보려고 했어요. 네, 달고나는 저랑 안 맞나 봐요. 네,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. 영상에 <웃음> 아, 나 쟨, 재밌게 보셨다고 하기도 약간 다음에 만나요.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시고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뭐야 이거 어떡해. 싱크.